오늘 여러분 한 기원을 맞이해서 저희가 계획한 거는 뭐냐면은 패아트 리뷰 그 다음에 저희가 추석 특집 썸네일 고르기. 아, 진짜 예. 갑자기 아 여기 캠켜 계속 놀래네 아씨. 이런 식으로 캠도 켜가지고 저희가 이따가 또 음식 시켜서 같이 어, 올해 2022년 한 기원을 잘 보내볼 죽일 거고요. 거예요. 아 보낼 거예요. 죽일 거예요. <웃음> 막상 본인인 한기원이는 우리 H는 시골 갔어요 그래서 한기원 없는 한기원 보내기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소라 왜 까꾸로 매달려 <웃음> 그러지마 가만있어봐 지금 설정 기껏 해놨으니까 연비야! 호응해주지마 아니 근데 저기 뭐야 2D는 벌써 음식이 온거야? 아, 확실히 시키라면서요 아 그래 <웃음> 그래 잘했다 다들 일단 시켜 그럼요 일단 지금 오늘 한도는 10만원이고요 한돈이 10만원이에요? 한돈! 돼지고기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한돈 임마! 한돈 아무튼 <웃음> 그렇고 그 다음에 참여자는 우리 핫피디 그 다음에 한펜 2D연비 빗솔 그리고 저 이렇게 6명이서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특집 썸네일 뽑기 아마 이 영상이 썸네일보다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은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작품이 올라왔는지 한번 함께 보시죠 하피디는 벌써 음식이 있는데 혹시 음식을 소개시켜 준다면요? 이게 소이알리오랑 고추 불링이랑 치폴라 블랙크림 송송파닭입니다. <웃음> 음, 저게 다섯 종류가 다 치킨이야 지금? 네네네. 아 우와. 어나막 땡기는 게 없어 어떡해 내가 이렇게 땡기는 게 없다니 나 진짜 병 걸렸나봐. 나그냥 뭔지 알아. 뭐? 이염병. <웃음> 대리야끼 족발 맛있을까요? 어 족발인데 대리야끼다? 네 대리야끼 족발 오 맛있겠지 오 오케이 도전? 도전 마라탕 시킬까? 마라탕 한번도 안 먹어봤는데 개그 맛있는 맛걸 한번도 안 먹어도 다해 다음번에 너 개별... 만나면 나랑 마라탕 먹으러 개별로 가자 개별로 개노맛 둘이 지금 밥 먹냐? 지금 밥먹 지금 반먹수잡금거 둘이 지금? <웃음> 거기에 너도 있을 거야 야, 이 새끼야 일단은 추석 특집으로 올라갈 컨텐츠 네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레프트 몰아보기 올라갑니다 우와! <웃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박 가뭐 몰아보기가 올라가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차 크래프트 그리고 네 번째는 페인 또는 구구덕 몰아보기 요게 이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레전드 중에 레전드 판만 모아서 올릴 예정이니까 기대를 좀 해주시면 아 이미 올라갔겠군요 제 3회 명절날 컨텐츠 몰아보기용 썸네일 공모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공지를 써놨었어요. 상품은 당연히 저희 기준 가장 흔한 상품이죠. 치킨 세트입니다. 여기 치킨, 치즈볼, 콜라 세트. 이렇게 해서 오 4분 정도 뽑고, 그 다음에 아까운 분 계시면은 추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수상도 수상인데 그냥 팬아트 리뷰도 겸할 거예요 여러분들. <웃음> <난> 작은 아기 <웃음> 고양이. 징긋. 오자이크 좀. <웃음> 어, 근데 한 페이지도 있는데요. 모자이크 <웃음> 아, <웃음> 처리 좀 해주세요. 아, 다행히 멘트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우와 귀여워. <웃음> 독방유가 몰아보기. 음, 좋아요, 좋아요. 글씨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저 있는 버전이 저는 조금 더 땡기는데 아카님. 음. 아 근데 센스 있다 혹시 글씨가 마음에 안들까봐 그렇지 어, 넣었다 어. 뺐다 모든 경우의 수를 어 그리고 이 친구 생각나요 이 강아지 친구 음. 누구예요? <웃음> 누구예요? 누구예요? <웃음> 너는, <웃음> 너는 누구? 같이 안 했니? 큐아님 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귀엽다 구구덕이랑 네. 페인을 합쳐놓으셨네요 어 이거 아이디어 좋습니다 근데 왜저발 가보고 있어요? <웃음> 좀 입혀주시지 <웃음> 너무 부끄럽네요 <웃음> 네, 라미도 바이가 <웃음> 벗고 있어. 아 그러네. 어, 라미 모자만 쓰고 있잖아. 이거는... 야, 제가 더 변태처럼 보여. <웃음> <웃음> 곰돌이 푸도 아니고. <웃음> 야, 이 뭐야? 버저비터 뭐야 이거? 설마 레프트? 오. 어, 요 느낌 좋은데요, 요 느낌. 어. 어, 뭔가 긴박한 느낌. 어, 요 느낌 상당히 마음에 드네. 다. 어, 더 있어? 우 와. 와. 와, 독바가가 너무 귀여워. 어 독방류가. 어, 한펜나 <웃음> <팬아>, 똑바로 들어야지. <웃음> 아예 바짝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진짜 같지? 정모할 때 실제로 만나면 한 펜이 연비 심부름 하고 있을 것 같거든. <웃음> 이거 근데 눈빛 왜 이러죠 지금? <웃음> 눈빛이. 와! <웃음> 와! <웃음> <웃음> <오> <웃음> 아, 근데 케빈님 <캐빛님> 사시였어요, 혹시? <웃음> 아니, 마테이가 갔는데, 마테이가 갔는데, 근데 약간 이런 뭔가 고어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티는 느낌? 어, 나 어딨어? 그러네? 이미 죽었나봐요, 연비는. <웃음> <웃음> 연비는 시점 아닐까요 지금? <웃음> <웃음> 아, 내 시점이야? 아, 카메라 내 찍고 있어. 네, 네. 연비야, 카메라 좀잘좀 좀 들어봐. <웃음> 어. 지금부터 네, 네. 서로 죽여라. 오 나는 근데 약간 이런 무난한 느낌이 참 좋아. 음 이런 음, 무난한 느낌이 참 좋더라고. 딱 보면은 나... 뭔가 내수용이 아니고. 나는 왜 애가 맛이 같지? 마트에 간거 같은데. 너 그때 마트에 갔었잖아 실제로. 예. <웃음> 네. 밥 만드니. 만들겠잖아. 어. 엄마였잖아. 그리고 여기 산체스 감자 있네. 아 산체스 감자구나. 나 뇌주 어. 알았어. 그래. 아 뇌년이 뭐. 뭔 소리 하십니까 아. 지금? 울봄님 와, 와 미쳤다리 근데 제가 뭘 잡고 있는 거야 지금 지? 가슴 제... <웃음> 손잡이가 여기 달려있지 아, 손잡이라니 <웃음> 아, 손잡이라니 비소리 아. 온것좀 보여줘 음식 참돔 와 진짜 와 대박이다 와 미쳤다 그리고 콘치즈도 왔어요 여러분 이거 봐요 묵지가다와묵지게와 대박이네 음 먹을만 하겠는데요 노른자를 이미 풀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치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그 아. 팀이 같이 왔어요 <웃음> 야 이거 너무 맘에 든다 근데 나는 두 번째 게더 맘에 들긴 했어요 가차크래프트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약간 룰렛의 느낌이 잘안 나는 느낌? 뭔가 음, 고게 음, 조금 아쉬운데 이거는 진짜 대박 왔다 왔다 <웃음> 얼른 튕겨 나가는 거 봐. 와, 레프트 미쳤네요. 오 음. 야, 근데 너무 고민된다. 너무 잘 해주신 분들이 많다. 어보러니까 이거 누굴 뽑아야 돼, 이거? 와, 나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네? 너무 귀엽다. 야, 이거 음.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이 어떻게 고르죠, 여러분? 겹치는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리고 제 육회도 잘 겹치고요. 야, 뭔가. 또 뭔가 큰거 온다. <웃음> 와. 야큰거 왔다. 저 분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잘 그려. 야큰거 왔다. <웃음> 맥심 표진이하고 <표지냐고> 무슨 여러분. <웃음> 뭐 이래. 와독박 유가. 와. 오. 음. 야 이거 고민되는데 이거. 이거 어떡하지? 누굴 뽑아 주지 이거를? 직관적이서 좋은데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지금. 덤네일은 직관적인 게 좋긴 한데. 어 어떤 컨텐츠가 표현될 거다라는 거를. <웃음> <웃음> 아 되게 직관적이어서 좋은데 되게 깔끔하고 야 아무래도 시우빔을 <웃음> 저렇게 넣으면 안되지 야 근데 이분 깔끔하게 잘 뽑네 어 이거 뭐죠? <웃음> 에잘 <에이>, 됐나? <짜증나. 웃음> <웃음> 야 연비 만약에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방송 아, 뭐 6개월 하고 얼공시켰어요 아뭐 6개월이야 받았지 아 진짜 내가 수발 들었어, 빗소리 수발 들었어, 진짜로. 수발 들었어. 빗소리 수발. 동부 가서. 어, 뭐 필요해?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알았어, 잠깐만 내. 30초 전에 사올게, 먼저. 뭐. 아니, 연비 아침에 깼는데 빗소리 그 웍으로 요리하고 있어. <웃음> 야. 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은 빗소리가 수발 들었다니까. <웃음> 진짜. <웃음>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그게 뭔데? 크림 통 새우인데. 어. 이게 진짜. 내가 먹어본 튀김 중에서 제일 맛있어.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야 근데 나는 마라탕은 왜 이렇게 안땡기는지 몰라. 나도. 마라탕 맛있는데. 조마포 낙서 이거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조마포 컨텐츠 준비 다 됐습니다. 일주일 이내로 시작을 하게 될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야 근데 독방 유가는 다 좋아. 그냥. 응 음, 그냥 다 좋아 솔직히 뭐안 좋은 게 없어 어, 거의 다 좋다고 볼수 있고 어어어 어? 어? 약간 느낌 이 있는데 어 이거 좋았습니다 김찹찹찹찹 쿰찹착촤님 이건 뭐죠 왕방방 와야이 아이디들이 다왜 이래 이거 케빈이는 맛있는 조금 먹고 이런 거왜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웃음> <웃음> 한 아, pd 뭐예요 이거 어, 봐주세요 저도 공모전 올렸어요 <웃음> 저 이거 너무 좋아요 나 이거 너무 좋아요 야 그렇게 아, 뽑으면 안돼 우리가 재밌다고 뽑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그 이거 유튜브에 나오면 나볼거 같은데 그러니까 1등 아니야 아빠라든가 7등이 썸네일을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팍썸네 <웃음> 지들끼리 신났어 아주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D 생일이었죠. 얼마 전에 맞습니다. 음, 음. 아, 그래서 지금 야, 씨 미쳤다. 진짜 그림들 와, 웬일이냐? 생일 축전이 어마어 무시하게 쌓였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야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 <웃음> 잘생겼다. 야 2D 이렇게 생겼으면 연비가 또 잘해줬지 잘해줬지 <웃음> 전 연비는 지금도 잘해주세요 <웃음> 어 만족 중 레프트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그림인지 딱 기억나죠 여러분? 시작 아 근데 레프트 출동도 좋은데 안타깝다 이거 역전 가나요 갑자기? 역전 가나요? 2번이 역전 가나요? 어어 3명 차이! 어 2번 역전! 우와! <웃음> 야 2번이 역전 했습니다 이거 역배 이러고 있네. 에라이, 도박에 미친 사람들아. 야, 이거는 일단 결정 난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 이 정도에서 마감을 짓고, 그러면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마감. 이렇게 해서 일단 슬기로운 뗏목 생활 하루제곱님이 지금 뽑히셨는데, 딱 깔끔스한 느낌으로다가. 독방유가도 솔직히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 독방유가. 독방유가 진짜 경쟁률이. 박세거든요. 하트비트 님 넣자고요. 일단 넣어 볼게. 강남으로 하지 마라, 투표. 내 재량권으로 사표가될수 있음을 공지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서 독박유가표는 맹령 님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차는 요두 분. 어, 요렇게 해서 가자. 어때? 어, 요렇게 해서 두분 가자. 어, 어, 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10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7 9 8 7 6 5 4 3 2 1어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어? 우와! 어야야 야. 어어야야야야야 언제 마감해야 되는데 나 이러면. 야 이러면 마감을 못 해. 다시 10초 다시 10초. 야 다시 10초 다시 10초. 10 이번엔 진짜. 9 8 7 6 5 4 3 2 1 땡. 와! 와! 차이 와 대박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제 의견으로는 1번이 좋긴 했거든요 음. 근데 2번이 뽑힐 것 같았어요 음, 음, 음, 음. 왜냐면 우리 또 시청자들이 굉장히 선비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 선비 기질? 근데 이거랑 선비랑 뭔 상관이야? 도전적인 느낌을 안할 수도 있을 아, 거라 생각했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야. <웃음> 아 그래 어,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아까 내가 처음 10초 세고 눌렀잖아? 그러면은 바뀔 수도 있었어 어 맞아 아 근데 그러면 멤버들 의견을 하나씩 들어보죠 그래 이거는 진짜 뭐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니까 멤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저는 재미를 위해서 둘다 마음에 들지만 홍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연비는요? 저도 아까 1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오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2D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전적인 거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재미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새로운 시도 아주 마음에 들죠 하지만 저희가 올리는 게 뭡니까? 바로 썸네일입니다 그렇죠 썸네일에 저 그림을 쓴다 네이버 페이 네,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지 소설 웹 소설도 아니고 유튜 썸네일에 그것도 50만 유튜브 채빈이 형너 취했니? <웃음> 너 취했나봐 진짜 취했네 야너 취했나봐 <웃음> 어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이번이다 저는 이번이 맞다 아, 어, 저는 이번이 맞다 어 혹시 하필이는요? 저도 이번에한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대2가 나왔고 한배이 팬이. 한배님은요? 저는 둘다 너무 잘 그리셨는데 에. 2번이 좀더 나은 것 같은 게 1, 1번님은 멤버님들 너무 잘생기게 그렸어요 <웃음> 야 그건 너 사실이잖아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웃음> 저도 사실 이거 한번 올려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서 우와, 지금 진짜... 이것마저도 3대3으로 갈렸어요 여러분 와 대박이다 이거는 썸네일러인 이경님이 지금 있으시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어, 이경, 이경 찬스! 이경 찬스! 채팅방에서 이경 찬스 한번 쓸게요 이경님 의견 어떤가? 이거는 이경님이 한번 골라보시는 걸로 저는 빨리 <웃음> 대박 당신의 손에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치킨 두구, 두구, 두구, 두구. 한 마리가 달려있어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과연 그의 선택은! 아 1번으로 도전해보기! 아니야! 보기 가! 라고 했어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되나요? 어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요 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없이 고이, 고이, 고이 보내드리 <웃음> 아, 아 좋습니다 도심으로! 좋습니다 예홍로님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로님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순서인데 세 분인가요? 어. 아 근데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과몰입러들이좀 계셔요 진짜 살인마와 같은 이런 표정 이런게 표현되는 거에 진짜 약하더라고 우리 팬들이 보니까 와 이거는 지금 63%가 넘어 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바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로 결정을 할게요 네, 꿀범님와내 진짜 정성이 대단하시다 어디서 정성을 느꼈냐면 네. 저기 뒤에 보면 이렇게 뭔가 피 하얗게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해놓은 것들 입자 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 그 음. 정성을 아. 진짜 KBS처럼 정성을 다하는 동미네 방아버 케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KBS 아 이렇게 해서 정말 저희가 어려운 끝에 모든 공모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다 먹었고요 네. 랜선 회식 한기원만 같아라 여기까지 진행을 <웃음> 하도록 하고 여러분 많은 팬한테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석처럼 항상 용돈 많이 받는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도바 덕분에 이번 추석 편하게 내려갑니다 고마워요 썸네일 요정 썸네일 제일... 요정의 마지막 인사를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첫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